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웍스에서 치수공차를 기입하실 때, 이둘다양양이양양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또 복잡하게 느껴지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우상칭으로 하죠. 이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요. 도면을 하나 생산하겠습니다. 자, A2라고요. 시트 형식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뷰 팔레트에서 예, 정면들 하나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주석에서 진영형 치수로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하나 기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영이 표시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옵션이죠 운속성에서 치수에서 여기 치수 있죠 삭제하시면 됩니다 소점 이하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찍고요. 공차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차요. 그렇죠. 그럼 공차의 정밀, 공차 유형이죠. 자, 저는 어, 뭐라 할까요? 네. 대칭? 예. 네. 파워포인트에서 뭐 했죠? 좌우 상칭으로 했습니다. 좌우 상칭. 그 다음에 뭐한 10정도 주죠. 10.5 이렇게 줬어요. 그럼 위에 값은 양수죠. 밑에 값은 기본적으로, 마, 뭐, 2.5 이렇게 주면, 음수 값이 됩니다. 근데 양수 값선 하는 방법은,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세요. 아니면, 그냥, 그냥 플러스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웃음> 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사람을 심란하게 합니다. 그렇죠? 둘다 양양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소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치수의 정밀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공차의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여러분이 맞춰 쓰시면 되고요 어 너무 큰데요 그럼 기타 에오시기 바랍니다 공차 걸걸 크기라고 있죠 문서 걸 문자 문서 크기 다시 말하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문서가 뭐로 돼 있을까요 예치수에 보면 예뭐 센트럴 코디게뭐걸차 크기면 뭐3 5로돼 있겠죠 이렇게 이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해제하시고요. 얘도 해제하시고, 뭐 0.5 0도 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배열로 하셔도 되겠고, 크기도 하셔도 되겠고, 2,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색깔은못 바꾸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 색깔은 여기에 바꾸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클릭, 예, 도구모 레이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 누르셔가지고요. 새로 작성을 할까요? 뭐, 치수 그런 다음에 치수의 색깔 있죠? 찍고 뭐 빨간색 확인 됐죠? 확인. 그런 다음에 얘를 해당 레이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 레이어로 옮기면 돼요. 아예 뭐 처음부터 나는이 도면에 어, 그 치수 나 치수 레이어로 옮기기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 들어오세요. 치수 들어오셔가지고 가까이 치수 유형이 있겠죠. 유형별로 다 잡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면 예, 선형 치수, 치수 같은 경우는 어느 레이어, 뭐 치수 레이어 를 옮기고 여기 표시되겠죠. 뭐 어, 각도 레이어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뭐 회사 나름대로 어떤 도면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좀 미세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또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해놓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치수를 기입해 얘를 맞춰놓고 작업하셔도 되지만 기격대로 해놓고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뭐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든지 그냥 플러스 직접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차의 크기는 기타 탭에서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